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페인어 하는 식장인프로페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난 시간 저희는 어, 두차례 걸쳐서 재기동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거고요 어, 오늘이 지나고 나면 아마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른 시제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시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거는 이제 비교급과 최상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은 이제 비교를 많이 하죠 얘는 얘보다 크다 얘는 쟤보다 작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것이 저것보다 비싸다 뭐 이런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급 입니다 비교하는 거는 이제 우등비교, 열등비교 좀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우등비교라고 아, 해도 뭐 별거 아니고요 우등비교는 더하다 열등비교라고 뭐 하면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더 뭐뭐하다 라는 거를 갖다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방법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마스하고 형용사 명사, 형용사, 부사 깨하고 다음에 비교가 되는 대상 예, 끝이에요. 이거 밖에 없냐? 예, 이거 밖에 없어요. 다만, 다만, 밑에 BS 내용이 나오겠지만, 마스하고 형용사가 같이 붙는 형태가 있어요. 이제 그것만 이제 별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게 다니까요. 일단 이 예, 점을 믿고 따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등 비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마스하고 명사 형용사 부사 다음에 깨 하고 비교가 되는 대상 이게 끝입니다 자첫 번째 예문부터 그냥 보면서 바로 들어갈게요 까를로스 까를로스는 as mas a l t 그들어나왔죠 mas 무엇이 깨 하고 호환 그, 그래서 까를로스는 호환보다 키가 더 크다 알 l 하면 키가 더 크다 혹은 높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아나는 까를로스보다 키가 작아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는 까를로스보다 키가 작아 그래서 m 스 s baque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되게 쉽죠? 예, 되게 쉬워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에스타 카사. 이 집은 에스 마스 그란데. 그란데라는 단어 크다라는 뜻이고요. 마스 그란데 있으니까 더 크다 게 아케이아. Aqueia. 왜 아케이아라고 했냐면 까사까사 중복이 되니까 그냥 중복되는 단어를 그냥 지시 대명사로 그냥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아케이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s 다 가사 이 집은 s 마스 그란데 게 아케이아. 저 집보다 더 크다. 그 밑에 한번 뭐 볼까요? tns 마스 디 네로 게요. tns 하면은 주어 누구죠? 그러니까 너는 dns más dinero 돈이 더 많다 dinero란 단어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입니다 돈 그죠 중요하죠 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dns más dinero 게 이용해 가지고 너는 나보다 돈이 더 많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위에 거세 개는요 알 l 여기 나와요 alto b a 바 o b a 가 a g r 이세 개는 형용사예요 dinero는 돈이라고 이제 명사죠 그 다음에 예문 볼까요 Juan corre más rápido que Marcelo 자, Juan은 Marcelo 보다 더 빨리 달린다 rápido 하면은 빠르게 빠른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빠르게 라는 부사도 됩니다 그래서 Juan corre más rápido que Marcelo Juan은 Marcelo 보다 더 빨리 달려요 달리기 더잘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끝인가 설마 이게 끝인가 싶겠지만 이게 진짜 끝입니다 네? 내용 간단하죠 그 다음 내용 볼까요 뭐냐면 비교급이 별도로 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m u s t 하고 형용사가 있잖아요 요두 개의 의미를 한단어를 합쳐주는 형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별도의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만 자 그러면은 이것만 읽으면 됩니다 자 부에노, 부에노 부에나 o b u 하든가 이거의 부사형은 bien 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마스 부에노, 마스 o bueno, más b i n 안 그럽니다 뭐라고? m e j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로 말라 나쁜이라 뜻이거든요. 이거의 부사형은 말. 그래주면 두 개는 마스 말로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빼오르라고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빼오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마스 말로 이렇게 안 쓴다. 그냥 한 단어로 빼오르라고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란데가 나와 있는데 그란데라는 게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란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적으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키가 큰게 있고, 아 덩치가 크거나 더 사이즈가 큰게 있고요. 나이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이가 더 많, 나이가 많다라고 할때 그란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꼬맹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S 그란데 이렇게요. 그거는 키가 컸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나이를 먹었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관한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그란데는 마이오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마이오르라고 표현하니까요. 알고 계시고 백개뇨, 백개냐, 백개뇨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란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이즈가 더 작다 그러면은 그냥 마스 백개뇨 가는 거고요. 만약에 나이가 더 어리다라고 하면. 메노르라끝메노르라고 menor, 그, 합니다 그때는 마스 백니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알또 알따 그리고 바호 바가 있는데 위에서도 알또가 나와 있는데 허 그러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게 더 키가 크고 높이가 더 높다 그러면은 마스 알또 밑에 바호도 마찬가지로 마스 바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은 직위에 관한 부분이나, 혹은, 품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s u p e r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주고, 옆에 예문을 보면 됩니다. 자, este 꽃에 이 차는, es mejor q u l t u 엘 t u 했는데, tuyo, 서 보셨죠? 어디서 봤습니까? 소유 대명사 할 때, 소유격 할때 다뤘던 내용이고요. 이게 후치형인데 후치형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이면 소유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el t u 해가지고 너의 것뭐까요니 차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s te c 에이 차는 s m e j r 더 좋아. 게 el tuo 차보다. 그 밑에 문 볼까요? s tuy mejor que e s t o y 의 주어는 지금 누굽니까 나죠. 나의 상태가 s es mejor, s tuy m e r 나는 상태가 더 좋아. que ayer. ayer란 단어 어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 나는 지금 더 좋아.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까르로스 es mayor que antonio. 까르로스는 안토니오보다 나이가 더 많다. 그 마찬가지로 밑에 M은 모니카 es menor que antonio. 모니카는 안토니오보다 어리다. 자, 이해하시겠죠? 요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거는 뭐냐면 요거는 뭐냐 개념은 위에 거하고 똑같은데 위에 거하고 똑같은데 그냥 마스하고 형용사가 한 단어로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형태는 위에 거 A에서 이야기한 형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등 비교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밑에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열등 비교 나왔는데 열등 비교 뭐냐면 덜하다 라고 이세요 개념은 똑같아요 방법도 똑같습니다 마스 대신에 마스 자리에다 마이너스만 넣어주면 돼요. 예문 볼까요? esta c a s 1이 집은 es menos g r a n 그 e 덜 크다. 깨야 게야 게야저 집보다는 덜 크다. 같을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이해하시겠죠? 에이? 밑에 예문 볼까요? t n s 1 0 0 0 0로 게요 무슨 말0 0 0 o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는0 0 0 0하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네노스 하고,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이렇게 해주고, 비교 대상,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개념이니까 이거 개념만 딱 잡아놓고 형용서들만 이제 알면 비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그 뭐죠? 서로 다르게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비교하는 거고 이 다음은 그 뭐냐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슷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표현을 했죠. 동등 비교라고 자 동등 비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뭐뭐만큼 뭐뭐하다 해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에서 지금 하나 잘못된 것도 수정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깨가 아니고요 꼬모라고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핸드아웃에는 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핸드아웃에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딴, 딴또 되어 있는데 앞에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좀 구별을 좀 하겠습니다 딴 또는 명사하고 같이 쓰이고 딴 하면은 이거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쓰입니다 그리고 딴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순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동사하고 같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만 일단 먼저 구별을 해 주세요 딴 또는 명사나 동사하고 쓰이고 딴은 형용사나 부사하고 쓰니다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겔 에스 e 알 es tan 미겔은딴알 n 뭐예요? 만큼 크다 누구만큼 크다 호 u 만큼 크다 키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그 다음 예문 볼까요 에스 t e 체이 차는 에스 t 가 n c a 엘 o 요엘 m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차 니차. 이 차는 에스탄로까로 caro. Caro 하면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딴 o 로 l 모 엘투요, 너의 차만큼 비싸다 이렇게 됩니다. 형태는 되게 간단하죠. 그다음 거 볼게요. 여기 이제 동사랑 같이 쓰는 경우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순에서 약간 벗어나긴 한다고. 모니카 브라티카 모니카는 연습을 합니다. 딴또 꼬모 라울, 라울만큼 연습을 해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t 또는 동사하고 쓸 때는 동사 뒤에 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모니카 브라티카 모니카는 연습합니다. t a n 모 라울 라울만큼 연습을 해요.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tienes tanto d i n 너는 나만큼 돈이 있네. 자, 그 다음 거, 레티 t i l 티시아는 b a i 춤을 춘다, 발 a i l 라 동사, 춤추다 라는 뜻입니다 b a i 춤추다 라는 뜻이고요 딴비 n 비 i 은잘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딴비 n 잘 춘다, 라 a q 만큼 잘 춘다 이해하시겠죠? 내용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일부러 좀 따로 뺐습니다 뭐냐면 숫자랑 같이 쓰이게 되면요, 마스 뒤에 깨가 나오는 게 아니고, 대가 나와요. 마스 뒤에 보통은 다 깨가 오는데, 숫자나 수량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대하고 같이 쓰입니다. 이 대를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도다비아, 노스겐난 자, 이거는 제가 설명해 둔구분입니다구스따르동사 같은 형태로 해서. 노스겐안, 우리한테 남아있다. t o d a 하면 여전히, 아직도 라는 뜻입니다. todavía nos quedan más de 200km. 200km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 뭐 하기 위해서 p a 이 a 가 도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200km 넘게 남아있다. 요구분이 이해하시겠죠? 그죠? 마스 s 해가지고 숫자 혹은 수량이 나온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밑에 거 볼까요? 야, a t e n e m 스 s menos de d 이제 두 시간도 없다 빨았테리 미나를 끝나기 위해서는 우리 두 시간도 안 남았어 그래 e n e n más de cuatro casas 그 사람 그들은 집이 내일 네 채보다 더 많이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비교급에 가는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살짝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비교급은 우등, 열등 그리고 동등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우등은 더하다, 열등은 덜하다 우등 할 때는 m 스 t 열등 할 때는 m a 스 n 그리고 동등은 딴, 딴또 그리고 뒤에 깨가 아니고 꼬모가 들어간다 요정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걸 제 알아야지 뭐를 할수 있냐면 우리가 최상급을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로 뭐뭐하다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정관사 마스 들어가고요. 형용사 플러스 여기 여러 개 쌓았는데 일단 요것만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요 형태만 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 형태니까요. 여기 요거를 이제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엘라 해놓고 마스 형용사 대 n 엔트를 해놨죠. 일단 요거를 가진 기본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구분이 나오기를 하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요 구문으로만 기억을 해주세요. 어, 제가 요 다음 단계 과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요 여기서 좀더 많이 확장이 될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요 형태만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문 볼게요. 자, Diana es la más g u a p 자, 또들문도 온 세상입니다. 디아나, 에스, 라, 마, 스, 구, 아, 빠 구, 아, 빠라는 동, 아, 형용사, 예쁘다라는 뜻이고요. 남자는 구, 아, 뽀 여자는 구, 아, 빠입니다 디아나는, 에스, 라, 마, 스, 구, 아, 빠 가장 예쁘다. 라, 마, 스, 구, 아, 빠에서정관사 마, 스, 형용사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뭐뭐 하다 딱 박아두세요. 그러면, 뒤에, 대. 이런게 나옵니다. 라, 마, 스, 구, 아, 빠 대, 또들문도 온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사실 이제 디아나가 제 아내의 영어 이름이거든요 다이안이라고 그래서 이 예문을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아 실제로 이뻐요 아, 그 다음에 mi ordenador 내 컴퓨터는 ordenador 스페인에서는 이제 컴퓨터를 ordenador 라고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computador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하는 스페인은 이제 베이스는 이제 스페인 거라서 일단 스페인 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mi o r d e n a d 내 컴퓨터는 es el mejor 아까 mejor가 뭐였죠? más하고 b u e n o 이것을 합쳐 놓은 거였죠 그죠 그래서 el 하고 mejor 했으니까 제일 좋다 엔 n o f i t 나 사무실에서 내 컴퓨터가 제일 좋아 이런 거예요자그 다음에 alvaro es el peor de todos los alumnos 알바로는 그 모든 친구들 중에서, 엘 빼오르. 빼오르가 뭐였습니까? 마스하고 말로의 뜻을 합쳐놓은 거죠. 말로가 나쁘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나쁜 놈이야. 이런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후 u a n es el m 스 s rico entre m i 자, 후 u 은 r i c 라는 형용사가요, 사람한테 붙으면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Juan es el más rico Juan은 가장 부자다 entre mis amigos 내네 친구들 중에서는 자 이해되셨죠 다음에 Maria es la más simpática de mis a m i g a s 자, 내가 알고 있는 여자 친구들 중에서는 es la más simpática Maria가 가장 친절하다 simpática 이런 뜻이 됩니다 문 자, 예문은, 구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정관사, 마스 형용사 요거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정관사, 마스 형용사 요거만딱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rico라는게 어, 셀하고 붙을 때하고 e 스 t r 하고 붙을 때하고 뜻이 좀 다르거든요? 셀하고 붙으면 이제 부자다라는 뜻이 있고 사람이면 부자다라는 뜻이 있고 아니면 이제 풍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스타르 동사라고 붙으면은 맛있다 음식 같은게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일단 연만 알아주시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더 설명하면 이제 사적으로 빠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의 단어 존재한다고 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단어가 있어서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메호르라는 거에다가 l을 붙이면 혹은 라를 붙이면 그냥 그게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라 뜻이에요 옵티모, 옵티마라는 게 밑에 있는 베시모, 베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모, 옵티마 하게 돼 가지고 최고로 좋은 이런 뜻이 되고요 베시모, 베시마라고 해 가지고 최고로 나쁜, 최악인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옵티모, 옵티마 옵티모 플러스인가 옵티인가 자동차 이름이 있죠 그죠 그 자동차 이름의뜻이 최상의 최고로 좋은 이런 뜻이란 거네요 그죠 참고 삼아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다 외우는데 도움이 될까봐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상급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관사, 마스 형용사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랑 좀 별개이긴 한데 한 가지 내용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를 뭐냐면 형용사를 좀 다루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뭐냐면 이제 증대사 혹은 축소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증대사라는 건 뭐냐면 좀 크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좀 살짝 좀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감탄사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냥 이제 부정적인 의미라고 해놓게 되는데 맨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크게 이야기해준다 그냥 쉽게 크게 이야기해준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 형용사 뒤에다가 온이나 아스 혹은 t 떼를 갖다 붙입니다 아, 여러분들 축구 보시다가요 골이 멋지게 들어갔어요 이 골이 그 골입니다 이게 용법에 나와 있는 골이 스페인에서는 이제 축구 경기에한골 들어가면은 골아 진짜 이래요 아 진짜 그 아나운서 참그 촬영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꼴이 멋지게 들어갔어요. 그런 꼴을 갖다가 우리는 골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초하면 남자입니다. 남자 그리고 남자 이거 뭐 이제 사나이 뭐 이런 거할때 있죠. 그죠? 사나이 이런 거할 때는 마초 때라고 해요. 그리고 구차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차라는 이제 숟가락이라든요 숟가락 떠먹는 숟가락. 근데 구차론 하게 되면 이건 국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커졌죠 사이즈가 그리고 시야 하면 의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시온 하게 되면 이제 의자 중에서 이제 소파 같은 스타일 중에서 이제 단독으로 앉아 있는 소파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뭐 회의실 같은 데 회의실이라도 회장님실 같은 데 들어가면 테이블 이고 옆에 뭐 소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혼자 앉을 수 있는 소파 그런 건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축소사 쪽에 좀더 의미를 많이 두셔야 돼요. 축소사는 좀더 작게 혹은 귀엽게 말한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좀더 작게, 귀엽게. 어머, 그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또.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또니까요. 자, 볼까요? 치고 하게 되면 남자아이, 여자아이면 은 치까. 이렇거든요. 자, 치고 하면 남자아이. 치까 하면 여자한테 친숙하게 부릅니다. 우리 꼬맹이 보고, 아이, 치키또, 치키또 이래요. 뭐냐? 오 대신에 이또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아유, 우리 꼬맹이, 남자아이. 자, 여자아이를 치까라 그러는데, 치키다 하게 되면, 더 작게 이야기해서, 아이고, 이 예쁜 우리 꼬맹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축소다 붙인 거에다 축소사 또 붙일 수 있어요. 치키 따잖아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치키 따니까. 치키 따 했는데 여기다 아를 떼고 이 따로 또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치기띠 따. 더 붙일 수 있어요. 치키 띠띠띠 따.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팝송을 좋아하시면은 아바라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서 치키티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치키티따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있거든요. 아, 여기서 왔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노래잘잘못하지만 치키티따 텔미 와스 g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여기서 온 겁니다. 자, 모멘토 하게 되면 순간이라 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 우리 잠깐만 기다려 할때운 모멘토 이라거든요 온 모멘토라는데 제가 이제 말 들이 드 있을 때뭐 선생님께서 이제 앞 교실에서 이제 아 강의실에서 수업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만 확인해 보러 갈게 해갈 때온 모멘티또 이러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모멘티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 가사하면 집인데 사랑스러운 내 집이에요. 내집에 그래서 미가시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가사 하기도 하지만 미가시 있다 그러기도 해요 이건 뭐죠 작게라기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애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형용사가요 에레로 끝나거나 혹은 에로 끝나게 될때 여기 도 에레로 끝났죠 이때는 쓰입도 쓰다를 갖다 붙여요 여기 참고로 O O O O 되돼 있는 건 전부 다 성수 변화합니다 다 맞춰 줘야 돼요 Mujer 했습니다 여자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내 나의 여인 사랑스러운 여인 그래서 무 u j e r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페 했습니다 에로끝났죠 커피 한잔 하려고 하니까 근데 커피 한잔 줄래 하고 아주 사랑스러워 할때 u 카페 a f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암모르 하게 되면 사랑이라 뜻인데 오내 사랑 합니다. 그러면 암모르 미아모르 i t 도 이렇게 만약에 여자면 미아모르스 t 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조 이하 형태가 있거든요. 세르베스 이거는 이제 이또가 붙는 자리 그대로 다 바꿔 쓸수 있어요. 세르베스 있다 했는데 세르베사 하면은 맥주라는 뜻입니다. 근데세르베스있다 하기도 하죠. 세르베스이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네로 하게 되면 디네리 또 하기도 하고 디네리 요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쓸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축소사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는 게 문제는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이죠 이야이 형태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이제 붙어가지고 성수를 성을 바꾸기도 하고요. 의미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게 오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문을좀 볼게요 그냥 막기나 라고 했으면 막기나 하면 기계예요 기계 근데 막기니자 하잖아요 이거 면도기예요직이확 바뀌죠 그죠 강세 위치도 바뀌고 막기나 하게 되면 기계인데 막기니야 하게 되면 면도기입니다 그리고 사파토스라고 되어있는데 사파토스 원래 구두라는 뜻입니다 구두 근데 이제 사파티아스라고 붙여놨죠. 사파티아스 하게 되면 이거 집에서 신는, 집안에서 신는 슬리퍼 있죠 그죠? 그걸 사파티아스라고 그니다 그리고 더나가가지고 만약에 사파티아스, 대포르티바스 해가지고 이게 운동화라는 뜻이돼요 그리고 데스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스칸소, 데스칸사라는 동사가 있어요. 데스칸살, Descansar. 데스칸사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 쉬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다 s c 데스칸소하면 명사로서 휴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스칸 CEO라고 하잖아요. 이게 뭘말하냐면 이제 핸드아웃에 제가 지층계 참이라고만 써놨을 던데 여러분들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계단 올라가다 보면 바로 올라가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뭐 요렇게 돌잖아요. 요렇게 드는 요 공간이죠.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고 바로 안 올라가잖아요. 여기 한이게 평평한 데가 있어 가지고 올라가서 돌아서 이제 다시 로 올라가잖아요. 요 공간. 요 공간을 두고 데스칸 CEO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빠스타 하게 되면 파스타 하게되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드시는 파스타 근데 바스티아 하게되면 어... 여러분들 그 알약이 있잖아요 알약 알약을 바스티아 라고 하고요 희아하죠 뜻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까사라는 단어 나왔는데 까사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까시아 하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가로사로 나말리이 보면 이제 네모 칸들 있잖아요, 빈 칸들. 그런 빈 칸들을 갖다가 가시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근데 메시야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침대 옆에 놔두는 조그만 테이블 있잖아요, 그죠? 테이블이긴 한데, 아주 조그만데. 용도가 아예 달라요. 그거는 먹는 용이 아니고, 일반 식탁자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말로 나오면 협탁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 협탁을 두고 이야기할 때 메시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르따 하게 되면 어 케이입니다 케이. 근데 이제 또르티야 하게 되면 멕시코에서는 그거 이야기하죠밀 전병 이제 닦고를 싸먹는걸 이제 그밀 전병을 갖다가 또르티야라고 하고 스페인에서는 어또르티야를 또르띠야를 빠타따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계란하고 감자하고 해가지고 빈대척처럼 만든 거 있어요. 저좀잘 만드는데. 저 와이프가 그거 먹어보더니 자기가 직접 해봤더니 제가 한 맛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음식을 두고 또르티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벤타나 하게 되면 벤따는 창문입니다. 창문. 근데 알을 떼고 벤따니하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창구예요 뭐냐면 은행이나 혹은 기차역 같은데 가면 열차표 파는 데그 창고 있잖아요 그런 창고를 벤타니아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딱가라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서랍 중에서 조그만 서랍을 갖다가 딱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딱기야 하게 되면 이것도 창고의 창고 앞에 벤타니아 같이 이제 그런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별도의 단어로 외워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원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사실은 여기까지인세 번째 것좀 생뚱맞게 들어가긴 했는데 요걸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뒤로 넘어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는 뭡니까? 비교급입니다 비교급과 최상급인데 비교는 일단 뭐 우등비교, 열등비교, 동등비교, 우등비교는 뭐요? 마스 명사, 형용사, 부사, 게. 열등비교는 메노스 명사, 형용사, 부사, 게. 그 다음에 동등비교는 뭐요? 땅이나 땅또 뒤에 명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또꼬모요렇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5등 비교는 뭐야? 마스 형용사 부사께 열등 비교는 메너스 명사 형용사 부사께 그리고 아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마스 형용사의 뜻을 마스 형용사나 마스 부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매골 superior, mayor, menor, superior, inferior 요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동등 비교는 단이나 단또 하고 뒤에 꼬모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mass 하고 쓸때 보통 뒤에 깨가 나왔는데 숫자가 뒤에 나올 때는 뭐를 쓴다고요 배를 쓴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단급은 뭐 여기 딱 설명해 놨죠 정관사 맛, 형용사, 대 요것만 일단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요 형태가 있으면 나왔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일단은 요걸로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생뚱맞게 붙인 거 증대사와 축소사 자 증대사는 크게 이야기해 주는 거 축소사는 작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렇죠? 근데 축소사 중에서 이조 이하가 붙어 가지고 의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 예를 밑에다가 별도로 제가 해놨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조, 이, 이조 형태를 붙일 때는 조금 주의하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조 형태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세르베사 하고 세르베시아 라고 되어 있는데 저그 에테르베피타라고 해요, 그냥. 아, 그리고 그래 참고로. 여기서 쎘다인데, 여기 왜 쎄가 됐죠? 발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쎘다 다음에, 에나 이가 못 오니까, 같은 발음이 되는 쎄로 바꿔준 겁니다. 그냥 그게 다니까요. 이가 쓰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어, 좀 빨리 지나갔는데, 어. 왜냐면 게 이제 어렵게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어,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어, 모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질문을 주신 분이 없어 가지고 어, 제가 못하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어,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렇다 수고하셨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한번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딱 한번만 눌러주시고요 두번 누르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 행복한 한주 되시기를 바라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어 하는 직장인 브로페문이었습니다